사람들 너무나 못했어 사랑은 올 것처럼 없고 난 yeah, 내게 궁금한 게 없지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과거는 항상 아름다워 현재는 뭔가 초라해서 우린 오늘을 또 놓치고만 해집어져라 가짜 나로 사랑받느니 진짜 나로 미움받을래 모든 새것은 헌덧이 돼 니가 지금가진 것을 사랑해 yeah, yeah, yeah. 아 물고기 존나게 많아도 해 hey. 육지에 사는 건 없고요 해 hey. 세상에 예쁜 여자는 존나게 많아도 그 중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 화련 SNS 나도 좀 하고파 SPX 여자는 별처럼 많다던데 왜내게 별처럼 멀기만 해? 복잡한 세상 반짝반짝 빛나는 게 돈뿐인 세상 뒤뚱 뒤뚱 같이 걷자 요 지금 세상 후룩잡자 후룩잡자 맞춰 나면 모든 걸다 가질 순 없어 야 yeah. 월급과 바꾼 꿈이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통장 잔고로 마취해가면서